Thank <laughs> you. 생강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혈액순환 개선 2. 부종 완화, 혈관질환 개선 3. 구토증상 완화 4. 살균소독작용, 면역력 강화 5. 소화촉진관절염 완화 6. 항암효과 7. 기관지염, 감기 완화 생강 부작용은 생강이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평소 열이 많은 사람이 장기간 섭취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위장장애나 고혈압 증상이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강청 만들기